자, 안녕하세요. 발면서 배우는 것마스터클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오늘 어,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은 6가지의 페어를 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건지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를 할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것은 어, 뭐 대부분 솔직히 다 맞긴 하지만 은 어, 당연히 틀릴수도 틀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리스크매니지먼트가 왜포 o r e 에서 중요한지 어, 그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포인트고요 어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차트는 골드인데요. XAU USD로 골드 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달 동안 한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전국 체전으로 인해 체류를 하면서 솔직히 거래를 한 번도, 단한 번도 못했어요. 차트도 보지도 못했고, 어, 노트북 충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트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어, 새로 차트를 연 그런 어, 상황인데, 어, 차트가 어느 정도 사실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영상 전에 <웃음> 어, 제가 방금 촬영을 다 마쳐놨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어느 정도 준비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드예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제가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았을 때, 어, 한이 정도, 이 중간 레벨쯤이었어요. 그래서 1484. 어, 제가 뭐전 영상이나 저저번 영상에서도 어,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어, 이 1484레벨에서 제가 이 박스를 이제 서포트식으로 쳐놓았는데 어, 이것이 이제 뚫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타겟으로 1450그 다음에 이 두번째 타겟으로 1400까지 어, 내려갈 것으로 볼수 어, 어, 있다 이런식으로 조금 차트를 어, 보고 있었는데요 어, 9월 30, 그 다음에 9월 30날 브레이크아웃 한번 서포트 비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1일날 이제 리테스트가 나오느냐 거기서 이제 어이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이 차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서포트가 뚫리고 그 다음에 어레지센스로찾지 않고 그 다음 바로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포트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어그 다음 타겟은 이제 위로 어뭐 1580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서포트가 현재 이 포인트에서 다음주에 혹은 다다음주에 이서포트가 다시한번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은1450 그리고 1400까지도 어 충분히 어 이제 우리가 어 바라보면서 매도 셀업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매수 셀업은또 언제 가져가느냐 이서포트가 반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1500 위로 나온과 동시에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라인 이 위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어, 리테스트 후에 충분히 1,5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추가적으로 또 우리 사용할 수 있는 트렌드라인인데요, 바로 그것은 이 트렌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이 트렌드라인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계속해서 잘 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라인을 이용을 하면은. 이 서포트 브레이크아웃, 그렇죠 트렌드라인 서포트와 이 가로로 움직이는 가격대 1484 가격대 레벨 어, 서포트가 동시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리테스트, 그 다음에 1450, 1400까지 볼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트렌드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1580까지 껑충 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볼수 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1550, 아, 니 1450, 그 다음에 1400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차트를 살짝 한번 훑어본 결과, 달러 약세가 너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 골드가, 어, 위로 뛸 확률이 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어,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 그러한 이제 신념으로, 그렇죠? 그러한 믿음으로, 어, 이 공간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 위나 아래로 방향이 방향이 나왔을 때 방향성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방향을 따라서 거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어, 안전하게 거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는 이제 롱 포지션으로 혹은 숏 포지션으로 브레이크아웃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 거기서 이제 결정이 좀 나겠습니다. 그래서 여, 어, 골드 차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달러 엔인데요. 자 달러 엔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데일리 차트인데 이 104.50을 서포트로 완벽하게 찾은 후에 그리고 이 베어리시 차트, 베어리시 채널, 베어리시 채널이 어, 위로 뚫린 모습이죠, 그렇죠? 위로 뚫리고 그 다음에 이 채널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두 번째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어, 112.40으로 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게 맞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것이 이때 기본적 분석 혹은 이제 영어로는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면은 어 달러가 이제 뭐 중국 지금 미국이 뭐 중국과의 협상 그리고 어, 미국 내에서도 불안한 것들 뭐 트럼프의 탄핵 그렇 i m p e 그리고 어이 미국 내에서도 불안한 어, 경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달러 엔이 또 어떻게 사실 바뀔지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골드 그리고 어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이븐으로서 달러가 약해지면은 그쪽으로 좀 돈이 많이 빠지는 성향이라 어 달러 약세가 오면 올수록 사실 어 이것은 잘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달러 강세가 좀 많이 있어야 지금 112,040으로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달러인 같은 경우는 좀 횡보를 사이드로 이런식으로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좀 길게 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순수 기,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어이 트렌드 를 따라서 계속해서 천천히라도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근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뭐 거래를 하자면은 어 굳이 달러에는 뭐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좋은 세업이 많기 때문에 어 굳이 달러에는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큰 베어리시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조그만 베어리시 채널을 만든 것이 보이죠, 그쵸 만들어진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트렌드라인 동안 첫 번째 포인트 잡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 잡았고요. 세 번째 포인트 터치가 나온다면어 그리고 이세 번째 포, 터치가 나오는 구역이 가격대가 이 구역대라면은 어, 확실히 더 좋은 셋럽이 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에는 어떻게든 이 분석은 분석 자체는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로 달러입니다. 달러엔이랑 솔직히 뭐 상당히 비슷한 셋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비슷한 셋럽인데요달러아 유로 달러 또한 어, 이 내려오고 있는 그렇 베어리시 채널, 베어리시 채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어리시 채널을 위로 부순 후, 그다음 에 완벽하게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찾아서 어, 찾으러 온 후, 그 다음에 껑충뛴 모습을 우리가 어,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심한 드로우다운에 빠지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는 매수를 할 것이면은 최대한 싼 가격, 즉 밑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거래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한다면은 반대로 가격이 비싸졌을 때, 그죠 가격이 올라왔을 때 비싼 가격에서 팔아야,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서 팔아야 우리가 안전하고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가격 조정이 오르니 이미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어,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어느 구역에서 나올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1.108 그리고 1.111 구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움직임 많은 구역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어 왼쪽부터 좀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 터치가 한번 나왔고요. 저 1.11, 그 다음에 여기서 1.108을 뚫지 못했고요. 마찬가지로 1.108, 1.108, 1.108, 1.108,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계속해서 이 움직임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매수를 가져간다면은 어이 트렌드라인 네 번째 터치,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터치. 그리고 이제이 구역 안에서 어, 가격이 겹칠때 모든 것이 겹칠때 좋은 매수 세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또 타겟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계속해서 1.135레벨까지 충분히 볼수 있다고 봅니다 1.135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은 이 트렌드라인 이 트렌드라인 터치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셰프엔, 어, 스위스 프랑 그리고 제페니스 N인데요. 이것 또한 어, 이 달러엔이랑 또 비슷한데 확실히 달러가 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깨끗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렇죠? 어, 지금 셰프엔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 어, 보아하니. 스위스 프랑인 이 셰프 셰프라고 부르죠, 그쵸죠 스위스 어, 셰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셰프라고 부릅니다. 스위스 프랑이에요. 셰프가 어, N 상대로 확실히 강하다. 그리고 N 화가 이제 약하면은 또 확실히 더이 어, 시너지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더 치고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N 화도 달러 인 같은 경우는 지금 N 화도 약한데 달러 또한 약하니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셰프엔 상당히 강한 트렌드를 지금 타고타고 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이 트렌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 트, 세 번째 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아웃이 결국에는 위로 나온 상황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어, 우리가 이것을 잡아버린다면은 떨어지고 있는 칼을 어, 우리가 잡을 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가격 이 가격 조정이 나온 후에나 우리가 매수를 자,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어디서 매수를 가져가는게 아니라 이미 매수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하면 은 안전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트렌드를 따라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좀 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래가 현재 약1 2 0핍 정도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뭐5 0핀 넘게 7 0핀 넘게 내려온다고 해서 어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은 안 돼요. 물론 단타로 이제 스캘핑으로 숏 포지션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숏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숏 포지 가격 내려오는 것은 가격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제 생김으로써 움직임이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서 돈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유로달러, 달러엔이랑 어본 것처럼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와서 이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 후에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109.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109.500. 아니, 109.50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왜냐면은 이 가격이 109.50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인 것을 또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움직임이 많죠? 윅, 윅, 윅, 윅, 윅. 이런 식으로 중요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어, 이 109.50에서, 어, 가격 조정이 끝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112.50까지 아니 혹은 이제 112까지도 충분히 어, 거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약 200핍 정도의 거리요200 250에서 뭐 200핍 이 정도의 거리인데 셰프앤 어쨌든 매수 셀업을 다음 주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 후에 매수 셀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운드 달러 셰프앤이랑 거의 똑같은 셀업이에요, 그렇 셰프앤이랑 이 스케일만 틀리지. 똑같은 세로입니다 똑같은 세로 자. 이것은 제가 뭐저번 비디오 저저번 주뭐 저저번 저저저번 주뭐 3주전 4주전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매수 매수 매수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위클리 차트로 가 보면은 1.200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 이 1.200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뭐 여기까지 쭉 가면 그런 거 빼고 가장 최근으로 최근 메뉴를 보았을 때 2016년 지금 이맘때죠 2016년 10월달 2017년 1월달 그 후로 한 번도 1.2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중요한 레벨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8월 5일 9월 1일 그렇죠 이때 여기서 이제 위클리, 어, 뭐, 더블바탐, 혹은 데일리 더블바탐이 나온 후에 계속해서 지금 거의 천핍가량 치고 올라간 것이 보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저희 멤버분들은 계속해서 롱 포지션, 롱 포지션,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많은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차트를 보았을 때 상당히 깔끔해요.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저번 주에 완벽하게 지금 깨 부순 것을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또한 뭐죠? 자, 데일리 차트로 한번 내려가 보면은, 자, 완벽하게. 1.277, 또 중요한 거 보이죠? 이 레벨. 왜 중요한가? 자, 보세요. 그쵸? 이것을 모르면은 완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277을 중요한 레벨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277 혹은 뭐 1.265 이 정도 레벨까지 가격이 이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매수 세업을 찾음으로써 어, 좋은 수익을 또 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뭐 횡보를 한다 혹은 이제 트렌드 라인까지 온다 그럼 거기서 또한 이제 매수 셀업을 이제 좋은 매수 셀업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가지, 어, 가지고 계시면은 어 내가 어디서 이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상당히 쉽게 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 달러 또한 매수로 보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달러 상대로 어 거래되는 이제 파, 어, 파운드 달러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상당히 깨끗했고 강했던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달러 셰프면은 어, 이제 달러 셰프는 그 반대겠죠 당연히 자 위클리 차트로 우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것 좀 지저분하니까 새로 그려드리도록,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차트로 봤을 때 가장 첫번째 보이는 것이 이 저번주 캔들입니다 상당히 강력해 그쵸? 어, 밑으로 강력하게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달러가 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이 트렌드라인 이미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에서 레지센스를 찾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클리는 솔직히 이 정도면 돼요. 자, 데일리로 갑니다. 이제 자, 데일리 차트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위클리 차트에서 그린 것처럼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 당연히, 가격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싱스를 찾을 때, 여기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이런 것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트렌드 라인 또한 이런 식으로 기다 어, 그려놓고, 어,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 또한 우리가 노를, 어,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쇼 포지션이 나오고, 나오, 어, 쇼 포지션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아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피부나치를 이용을 해서 61.8이 완벽하게 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타깃으로 마이너스 27%를 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상당히 차트가 깨끗합니다 아, 뭐 Moving a v e r 이런 것들, 맥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깨끗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분석으로만 어, 거래를 합니다. 자, 희래서 여섯 가지 페어들을 알아봤는데요. 어, 모든 분들도 이제 깨끗하게 어, 주말동안 분석을 다 미리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주에 좋은 셀업 찾으셔서 아주 어,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